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타장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출근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바디 프로필 저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아 20대 마지막 기록을 좀 남기고 싶어서 바디 프로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2년 전에 바프를 준비했을 때는 좀 건강하게 다이어트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막 그냥 무작정 살만 빼다 보니까 바프 끝나고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막 갑자기 확 살이 찌기도 하고 막 머리가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기간도 좀 길게 두고 좀 건강하게 그렇게 바디 프로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사진도 사진이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또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다른 건다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공복 혈당 수치 가 조금 높다라는 것과 신장에 약간 이상이 있다라는 결과를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이 건강에 신경을 써야겠구나. 내가 이제 내일 모레면 서른이니까 10년 전처럼 그렇게 막 살면 안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번에 건강관리에 대한 너무너무 괜찮은 서비스를 제가 알게 되어서 여러분들을 이게꼭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광고 영상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정관장에서 출시한 개인나 헬스케어 큐레이션 앱 케어 나우 3.0입니다. 저도 이제 이 광고 제의를 한한달 정도 키너나우 3.0 을 쓰면서 더 건강하게 먹고 또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연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건강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써보니까 진짜 괜찮은 부분 진짜 대박인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 어, 이벤트를 준비했으니까 오늘의 브이로그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의 아침식단입니다 아시겠죠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이랑구약이친밥이랑 파프리카랑 해서 간단하게 먹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받아왔습니다. 9시 되기까지 시간이 좀 떠서 아까 말씀드린 케어 나우 3.0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요즘 건강관리 어플이 이것저것 많잖아요. 근데 이것만의 특별한 점이 뭐냐. 건강설문, 건강검진 분석, 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개개인의 건강상태를 훨씬 더 정교하게 분석하고 그에 알맞은 영양식단 운동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 케어 나우에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나의 건강상태부터 현재 미래의 건강 상태를 전문적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통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저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내 몸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더 건강하게 관리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케어 나우 앱을 보시면 건강 분석 탭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 맞춤 건강 리포트인데 이게 건강 설문을 통해서 현재 내몸 상태가 어떻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전 이미 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본인이 갖고 있는 질환 정보를 선택하고 가족력이 있거나 관리가 필요한 항목 알러지 증상이 있는 거 이런 걸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투약하고 복용하고 있는 약물들 이런 것도 선택을 해주고요 식습관을 알려주세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이런 식으로 식습관에 대한 설문, 그리고 생활습관. 평소에 술을 마시는 회신는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이제 바디프로필 하면서는 잘안 먹고 있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먹고 있었어요. 평소 술을 마시는 양은 소주 한한병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불편하거나 개선하고 싶은 증상을 선택해주면 됩니다. 저는 면역, 피부, 관절, 모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이게 설문이 되게 금방 끝나요 5분도 안걸리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이러면 이제 리포트가 나옵니다. 네, 저는 건강 70점, 식이 75점, 운동 100점이네요. 그리고 생활습관이... 59점이에요 그러면 <웃음> 이제 결과에 따른 맞춤 영양 가이드와 맞춤 생활 가이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맞춤 영양 가이드에 들어가 보면 건강 기능 식품을 뭘 먹으면 좋을지 영양 성분은 뭐가 좀더 필요한지 그리고 식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더 섭취하면 좋을지 를 알려줘요 사실 우리가 영양제 고를 때참 고민이 많은데 이거는 그거에 대한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맞춤 생활 가이드를 보면 뭐 식이나 생활 그리고 운동에 대한 점수와 피드백을 줍니다 이게 임상의학 전문가들하고 같이 개발을 하고 또논문에까지 실린 설문이라서 좀더 신뢰도가 가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예 생활 부분에 보면 역시나 실을 줄여야겠네요. <웃음> 사실 어느 정도 좀 걱정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게 객관적으로 결과로 알려주고 가이드를 주니까 좀더 경각심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케어 나우 3.0에서 좋았던 것은 이 건강검진 분석 리포트예요. 우리가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분석해가지고 주요 질환의 발병통계지수와 위험도값 이런 거를 분석해서 이런 이런 병에 걸릴 수 있으니 조심해라 하는 미래의 건강상태 리포트를 줍니다. 이거는 보시면 그 간편인증으로 되게 간단하게 불러올 수 있거든요. 이게 셀바스 AI 라는 어, 국내 1위의 인공지능기술업체와 협업을 해서 이 빅데이터를 분석했다고 하는데 간편인증으로 불러오면 이렇게 건강검진 분석 리포트가 나옵니다. 여기 건강검진 분석 결과 요약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과로 받았던 그 내용들을 좀더 보기 쉽게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데 네, 저는 이 신장에 뭔가 요단백이란게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좋은 게 밑에 보시면 발병통계지수가 높은 질환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간암, 뇌졸중, 당뇨병, 대장암, 심장질환, 위암, 전립선암, 치암 이매 폐암, 이 9가지 병 중에 어떤 것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낮은지를 보여주는데 어, 다행히 저는 다 낮음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다 1, 2점인데 간암이 3점인 거 보니까 역시 술을 줄여야 된다. 에. 그래서 이건 아마 다 사람마다 다를 거잖아요. 자신의 그 건강검진 분석 결과를 통해서 이 발병 확률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 돈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앱 깔아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또이 건강검진 분석 결과를 받으면 아까 소개드린 맞춤 건강 리포트에 또 반영돼서 나에게 더 맞는 어떤 가이드를 제공해준다 하니까 요두 가지는 무조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쨌든 저는 다시 한번 술을 줄이자는 다진과 함께 본격적으로 일을좀해 보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요즘 점심시간 이용해서 유산소를 뛰러 가고 있습니다 헬스장을 회사 앞으로 끊어놨기 때문에 근데 너무 추워서 진짜 바라클라더 안 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웨이트를 할때 유산소까지 해버리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점심시간 1시간이지만 한 2, 30분 뛰고 딱 샤워하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어, 진짜 춥다 제가 평소에 걸어다니는 걸음수는 케어 나우 목표수랑 리포트에 반영이 되는데요 이걸 일주일간 7만보를 꾸준히 걸으면 정관장 멤버스 포인트도 챙길 수 있고 또 나의 맞춤 건강 리포트에 반영된다고 하니까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식사했어요? 네. 뭐 드셨어요? 부대찌개 와우 부대찌개 너무 <목소리> 맛있겠다 에이 김프로 맛있겠네요 부대찌개 드셨다면서요? 아, <목소리> 걸렸다 괜찮습니다 저는 점심으로 풀떼기 닭가슴살 샐러드 사왔습니다 제가 원래 야채를 잘안 챙겨 먹는데 그래도 바디프로필 하면서 풀떼기 좀 챙겨 먹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건강해지는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후 3시로 영양제 섭취 알림 설정을 하고 영양제를 먹고 있어요 종합 비타민, 오메가3, 밀크시슬, 크레아틴 이렇게 먹고 있어요 케어 나우 앱에 보면 영양 코치 탭이 있어서 이렇게 섭취 기록도 할수 있고 알람도 설정할 수 있어서 이걸 활용해서 꾸준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양제를 많이 먹고 있긴 한데 이게 골고루 먹고 있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케어 나우 영양 코치에서 지금 먹고 있는 영양제 밸런스를 알려주니까 균형 잡힌 영양관리가 가능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맛있다 어. 아이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루가 길니다 길어 그죠 아, 근데 제가 얼마전에 택배를 하나 받았는데 지금 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캐너 3.0에서 맞춤 건강 리포트를 받고 나면 이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나의 69가지 유전자 특성을 분석해 가지고 이 유전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 키트를 주문하면 이 키트가 집으로 오거든요 그럼 이렇게 검체를 채취하고 케이스에 넣어서 회수 신청을 하면 이걸 알아서 가져가세요 그리고 1,2주 후에 결과를 분석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선천적인 타고난 건강 상태를 알려준다는 건데 그걸 집에서 간단하게 핸드폰으로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벤트 나갑니다 이게 정가는 3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는 할인해서 1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정관장 케어 나우에서 우리 한국타장 구독자 여러분들도 새해에 건강관리 잘 하실 수 있도록 20분께 유전자 분석 무료 이용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20, 20명이에요 진짜 20명 현재 이 영상의 댓글로 2023년에 나의 건강관리 목표와 케어 나우에 가입하셔서 그 아이디를 적어주시면 20분께 우리의 타고난 건강상태를 알수 있는 유전자 분석 무료 이용권을 꼭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공짜로 받다보는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전에 이 키트로 검체를 채취해서 분석을 보냈고요 결과가 핸드폰으로 왔거든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앱을 보시면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의 유전적 특성을 이렇게 6가지로 분석해놨는데요 저는 에너지대사주의형, 대사 중군 주의형 피부책소주의형, 만능운동형, 과식주의형, 카페인주의형 이렇게 나왔네요 이 결과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보고싶으면 요거를 누르면 되는데 뭐 영양소관리부터 건강관리, 피부, 운동특성, 식습 습관, 카페인, 알코올, 니코틴까지 네, 아주 다양한 그리고 세부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여기 이제 유전자 분석 결과지 구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또이 유전자 분석 검사 결과는 맞춤 건강 리포트에 분, 어, 반영이 되어서 좀더정교한 리포트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거 제 여자친구랑 가족들한테 빨리 얘기해서 좀 빨리 좀 해보라고 해야 될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 건강 목표와 키아나 아이디 댓글로 적으셔서 꼭 무료분석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건강하게 바디 프로필 준비하는 이런 일상들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요즘 제가 어디 가면 얼굴 좋아졌다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적절한 식단 운동 그리고 건강 패턴 지켜가면서 몸도 나름대로 만족스럽게 만들어가고 있고 바디 프로필 준비 중이지만 건강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보니까 내년에는 이 흐름을 조금 더잘 유지해서 더욱더 건강한 삶을 지켜나가야겠다는 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기회로 이렇게 케어 나워 3.0이라는 서비스도 알게 되어서 나의 어떤 선천적인 건강상태와 현재 미래의 건강상태를 또 파악할 수 있었고 보편적인 건강정보 아니라 전문적인 건강 분석 서비스로 나에게 완전 맞춤화된 솔루션을 제공해 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건강한 삶 계속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건강에 대한 생각 많이 갖고 계실텐데요 케어나우 3.0 꼭 다운받으셔가지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한번 점검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벤트에 꼭 참여하셔가지고 건강한 연말 그리고 새해 꾸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연말 되십시오 여러분 안녕